네상추주자이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걸 보여드릴 것인가 아주 재미있는 퀴즈쇼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름하여 이상훈TV 제1의 스타워즈 덕력고사 오늘 의상도 또 스타워즈 옷 입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자신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로그원에다가 만달로리안 네 지금 최근에 지금 나오고 있는 애들까지 다 한번 쫙 한번 봤는데 제가 혼자 뭐퀴즈 푸는 건 재미없을 거 같고 죠또 우리 덕후들이 같이 모여서 퀴즈 푸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덕후두분, 어디 계세요? 들어와주세요. 뭐야, 서현피디님. 아니, 원래, 어, 안녕하세요. 아, 처음 뵙겠습니다. 아 그렇게, 여기 오래 했는데도, 아니 어좀 <웃음> 아, 약간의 강력한 라이벌 팀장님이, 조금, 뭐죠 인연팀, 인, 인형. 인형팀장님이 네. 조금 강력한 라이벌일 것 같고. 서현피디님 깔고 가면 돼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웃음> 뭐야? 마블 덤력 고사라고? 나한테 스타워즈라며. 어. 야치더라 아, 내가 그때도 피파 하나도 못하는 선량한. 아. 범인은 <목소리> MCU 페이지 1부터봅니다 아, 저는 페이지 4는 지금 거의 손절가. 아, 퀴 <목소리> 문제고요. 반드시 구호를 외치고 말해야 인정을 합니다. <목소리> 오. <목소리> 오... <목소리> 나... 아... 나... 아... <목소리> 토박장좀맨 여러분, 그, 요, 하나, 둘 셋, 요 한, 오. 토르, 엔트맨. 아, 짜 아. 그 화면. 아. 아. 아,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고짜 진짜, 아 진짜, 진짜, 고싶진 아, 진짜, 진짜, 토르 다크월드 아, 아 정답! 아니 토르. 이게 땡땡이 있어야 돼요 토르 땡땡 다크월드 돼야 돼요 왜? 정확하게는 왜? 토르 왜 땡땡? 토르 왜냐면 토르 2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토르 땡땡 다크월드 있어야 돼요 아니야 토르 다크월드고 이거를 토르 2편이라고 아 하는데요 어벤저스어벤저스를안 보신 하는 거것 <웃음> 같은데요? 캠스테리토니 <웃음> 스타크 와.. 정답! 아, 제발! 이거 너무 띄어쓰기가 안돼있는거 않나요? 잠깐만! 안 돼? 띄어쓰기가 안돼 있지 않아요? 지금 포토자잘 못해서 그러던가 우리가 띄어쓰기 이게 하나는 못 배웠다는 모든 글자가 너무 다다닥 붙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더뭐 어려워 아우 진짜, 와, 진짜 많이 먹었었네요 <웃음> 파워드 스타 우와, 정답! 와, 정와 대박! 아니 이 띄어쓰기 공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많이 했다면서 아니 <웃음> 너무... 응. 짝, 이게 너무 연대별로 쫙 <웃음> 이렇게 <맞았어>. 연대별로 쫙 <짝. 웃음> 아리언맨! 엔트맨과 와스프 아, 답 아, 대박 띄어쓰기 아우 <웃음> 어,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네. 이거 너무 띄어쓰기가 안되는것 같아요 잠깐만. 모르시겠어요? 아니요 날파리는 아니잖아 네파아아러 아니죠 러 어벤져스의 수장이에요 이예요어벤아니 퓨리 아아 이게 왜 너무 어렵다 죄송합 아니 봐봐어쓰니도야되니까 네 아, 그래. 그죠 그저... 이도가 높네. 히어스키를 안함으로써그러니 어, 지금 날파리 나왔어요. 무슨 일이니까. 내퓰라x2 아, 라가 낫지 않나요? <웃음> 라가 아, 조금 더 나아. 네, 내라 아리언맨! 스티브 로자스. 와! 자, 아. 아우, 리상치분들 죄송합니다. 아. 왜 이렇게 눈이까지 을 보니 빠진지 몰랐어요. <웃음> 아, 이런 게있었어생각 못해. 힌트. 녹색 괴물. 아! 아 아이언맨 빨랐어. 인크레더블 할튼. 아, 예. 어? 이미수 우리. 아 나오셨나요? 예. 나 밥을 나오지 않았어요? 이거는 상훈님이 무조건 맞히셔야 돼요. 왜? 이건 댓글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부담된다. 상훈님 저희는 일회성이지만 <웃음> 저희. <웃음> 이상훈. 아 이상훈. 상우, 이상훈이가 워머시. 뭐, 뭐, 아, 아, 아, 맞네. 아. 머신이 진짜... 지금 연합 지금 이게... 너무 잘해는 이것도 상훈님이 못 맞히면 아 상훈님! 아! 캡틴 아메리카! 제임스 로드! 와! 사카라? 어, 캡틴 아메리카! 3, 2, 1엔트맨급중 <웃음> 이름 어, 뭐야? 별로? 바로 편? 마루편... 별로? 괜찮습니까? <웃음> 블랙팬서? 아! 아, 진짜. 아, 되게 열유 버리면서 딱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막 하시길래 바로 가 아. 아, 진짜. 갑니다. 캡찮습니까 객장 메이크업 빨랐어. 와. 메이 빨랐어? 로키. 아, 이건 진짜. 아, 제발, 제발. 자, 여유 있게 하나만 더 벌리자. 버키반즈와 아, 아이언맨! 블리도 캐티마블. 저희는 아까 커피를 다 마셔가지고 실만이야 아. 잠깐만 내가 내가 커피를 마셔야 될거 아니야 네아열 번째고요 첫 번째 문제 들어오겠습니다 아 예비 <웃음> 디즈니 아. 아. 아. 아. 아. 역시 역시 아무 런 의미가 없군요. t t t i e n your. Give me a cup. Here you are, you. Here e t o w do you know y 아까처럼 바로 맞는 거예요. 아아 정답. 아 정답이거든요. 이위 아이언맨. 아... 인피니티 워. 어? 플레이을 맞춰야 되는데. 어벤져스3! 어, 어벤져스3! 아, 어벤져스 3. 어벤져스 3. 어벤져스 땡땡 인피니티 워. 정답. <놈> 맞죠? 땡땡. 오, 맞죠. 저거 하다니까요. 그쵸 블리기도 나네거 아이언맨 아우 이거 왜 이렇게 귀하아 마동석 아, 아, 캡틴 아메리카 내가 최근에 마동석은 배꼽지 않았겠습니까? 어, 실제 보셨잖아요 네. 178cm 우와. 100 5kg 땡 고소유기 송합니다 <웃음> 네, <고소유기. 웃음> 아리언맨 1 7 8에 100kg 정답 아 1 3와저 3점이래요 토르 엉? 아? 뭐지? 랜디 도너스신가아니아니 아이언맨 랜디스 도넛와씨아까 와, 와, 와. <웃음> 아. 2012년 어벤져스 원. 아이고야 우와 이거 아는데나? 아는, 아는 데나? 아. 캡틴 아메리카! 윌벤토! 또는? 알것 같아. 윌벤토가? 아이언맨! 윌벤토? 캡틴 아메리카! 윌 배너쇼. 와. 자 나왔습니다. 남편 역을 맡은 대로 어? 캡틴 아메리카. 알죠? 아이고, 너무나 알죠. 네. 어? 일단은 3 2어 서강준. 아이, 아이, 아! 이언맨 박서준 배우님이야. 어? 아니, 서준일거 알고 내가 일부러 안 맞춘 거야. 아, 속네잖아. 점가. 뭐야? 어쨌다. 여러분들. 그 일단 <웃음> <불어. 웃음> <맞혔다>. 여러분, <웃음> 어, 저도 에이, 이 노래, 에이 설마 했는데. 맞았다, 맞았다. 쉬운 문제를 렌디스도 아, 나왔었잖아요저 계속 0점, 5점 노리다 이렇게. 중간 점검 한번 할게요. 1점, 2점, 5점. 아! 네. 저는 쉬고 있겠습니다 아, 대박이다 커피 드세요 아, 커피 아, 쉬고 있겠습니다 대박이 아. 진짜 대박이다 진짜 아, 대박이 갑니다 패틴 <웃음> 아메리카 설마 아 설마 아, 아.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인데 아닌가 이건 로봇, 아니겠지 로다주 로버트 로봇 다우니 주니어 0.5점 아, 그래도 서강주였는데 바다에 나왔네 0.5점 패틴 아메리카 2005년 정답 어떡해, 어떡해. 왜냐면은 제가 그 군대를 2004년에 제대하고 오! 어, 어떻게 어떻게 어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0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0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게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 벌칙이 어떻게 어 있었나요? 어우 잠깐만 게어아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 어떻게 어떻게 어어어 약간 서서 때려야 될까요? 혹시? 오케이 그럼 조선으로 때려도 되고 그렇죠 조선으로 때려야죠 예의, 예의 있게, 있게, 있게, 있게, 있게 자풀수익인 제가 한번 어떻게 또 앉아서 때리겠습니까? 또 제가 어떻게 앉아서 때리겠습니까? 아, 아, <웃음> 어나 아픈데 나, 아픈데, 나 많이 아픈데요 진짜 자 근데 난 빠르게 다... 넘어갈게요 <웃음> 아. 자 남을 포스터 맞추기입니다 구바깥드 아, 한번없죠아 섞을까? 요 섞어 어, 냥 섞자 제발 마게 갈게요 하나, 하나, 둘, 셋 토르! 토르, 토르! 뭐야? 다시 제자리를 아으아요 네. <웃음> 자, 갈게요 아, 또 너무 쉬울 것 같은데? 패틴 <웃음> 아메리카 아이언맨 3아이언 <웃음> 아, 아, 아이언맨! 사는! 아이씨! 아이언맨! 아, 이거 맞네, 아이언맨 1 아. 토르! 아이언맨 2김태 t 이 o 몽 i v 몽 me 몽 c u 몽 Mumble, Mumble, Mumble, Mumble! Mumble, Mumble! Mumble! Mumble! Mumble! Mumble! Mumble! Mumble! Mumble! Mumble! Mumble! Mumble! Mumble! m u m 캡틴 아메리카. 아, 캡틴 아메리카, 퍼스트 어벤져. 아니 이거 너무. 아, 이는 너무 많이 준다. 이거는 외치고 봤어야 했어 그냥. 딱딱 그냥. 의치시지 그러셨어요. 외치고 봐야겠다.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아이언맨, 아이고야. 3, 2, 1 땡. 아이언맨, 아이언맨 3. 땡. 어 이거요? 토르, 블랙팬서. 땡.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1 땡! 아니이아니 에? 아니요 아, 아! 토르! 왜? 토르 아니야? 토르? 어 토르 다크홀드 땡! 그치? 아이언맨! 아, <웃음> 아씨 토르 와 <웃음> 천둥의 신 토르! 땡! 아이언 어! 가자 가자! 아 그거 그거! 블레임이 틀렸어요 상호님은 어? 먼저 나왔어 아이언맨! 토르 땡땡 천둥의 신 이게 그잖아 성훈이 뭐라고 했어 <웃음> 토르 땡땡! 아 바꿔 말씀하셨구나 제 여기다 토르 땡땡 다크드 토르 땡땡! 위에를잘보시면 돼요 아... <웃음> 자 가보겠습니다 아, 어렵다 정답! 와! 정답! 와! 아 예스! 멋있요 커피 샀죠? 같방죠까지먹으뭐 네. 네. 네. 네. 네. 거의 끝뭐그 이제 저희랑 이말을못는거 <웃음> <웃음> 아 이거 어, 아, 어, 이거도 니필인데 토르! 어 이거 한 거야? 토르! 캡틴 아메리카, 윈터솔져. 아 이거다 그림 윈터. 솔져. 맞아. 이 윈터 솔져. 옆에 블랙위도우다. 맞아 이거 맞아. 아 어, 옆에 블랙위도우다. 캡틴 아메리카 11호. 아 빨리 올려보는데. 사모님이 잘 드신다고 했어요 레몬.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자, 마지막 라운드는 객관식 퀴즈입니다. 총1 0문제고요 아, 스케치북에 정답을 작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첫번째 문제입니다.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에서는 공항을 배경으로 어벤져스 분열이 시작됩니다. 이 공항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다단, 단, 다단, 다단. 3번? 3번. 3번. 3번. 아! 아, 마블 덕후들 아, 맞네요. 조기를 유치해낼게요. 맞습니다. 아, 어, 서로 보여주시면안 돼요. 오케이 이 정도는 알아야지. 이건 알아야죠. 상우님이 곧 아이언맨이고 아, 아이언맨이 상우님인데. <웃음> 와 연도까지 너무 힘들네. 단단단 2008년입니다. 오. 어? 2008년. 어? 정답은요. 네. 야 역시. 게임이 네요다이언맨투에서 나타샤가 손희를 처음 만났을 때 가짜로 사용한 이름을 모실까요? 이건 좀 확신이 있습니다. 될까요? 네. 보여주세요. 따단 딴, 따단 정답은요? 나타샤! 아 집에 가세요! 다들 집에 게 가세요. 게 아니야? <웃음> 닥터 스트레인지 직업은 아? 의사입니다. 어떤 의사일까요? 바로 가셔야죠. 정답! 하나, 둘, 셋! 따단 따단 오 3번 3번 3번데 네, 정답은 신영이가 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이언맨3에서토니스타크의 친구가 되어주었던이 친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까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자, 1번 하셨고요 1번 하셨고요 저는 3번 할리였습니다 정답은요? 오오오 할리퀸 할리퀸가 저거 알고 계셨 그럼요. 일부러 제가 쓰는 것도 일부러 옆에 네. 한번 쓰면 은그 소리가 들릴까봐 와! <웃음> 전략을 이렇게 전략을 해. 일본으로 바꿔서 마무리 능력 이게 뭐라고 왜 이렇게 열심히 여신... 오~~ 자! 국내 MCU 영화 흥행 기록 문제인데요 관객 수 3위를 기록한 영화 1위도 아니고 2위도 아니고 3위입니다 자! 어? 음. 오! 3위리? 지금 4번과 2번으로 갈렸습니다 아이언맨 3와 위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쪽으로 갈렸는데요 과연! 정답은 5번니다 와. 앨범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캡틴 마블 캐놀드 보스가 히어로 되기 전 지구에서 가지고 있던 직업은 1번 킬러, 2번 경찰, 3번 파일럿, 4번 소방관입니다. 파일럿. 네, 파일럿입니다. 네. 수상 문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 블레이드와 호크아이가 처음 만난 곳은 어딜까요? 1번 헬싱키 2번 부다페스트 3번 자그레브자그레브 좋아하네 요 4번 블라디보스톡입니다 <웃음> 어, 이거는 아, 이거좀 이거는 맞출 수 있죠 많이 <웃음> 나왔습니다 <웃음> 영화에서 네. 자1번자 헬싱키 저는 블라디보스톡 꼭 부다페스트 아닌가요? 부다페스트고요 정답은 부다페스트 부다페스트 때 일이 생각나네요 어벤져스에서 총을 그렇게 쏴야 되죠 레몬은 절대 안먹고 싶어요. 레몬 진짜 안 묻고 싶어요. 가보자. <웃음> 지구에 있는 총 3개의 센터이 존재합니다. 다음 중생톱 아. 없는 지역은요. 1번 홍콩, 2번 베를린, 3번 뉴욕, 4번 런던입니다. 가볼게요. 하나, 둘, 셋! 2번, 2번 베를린이죠? 정답은요? 네, 예, 예, 예, 2번이죠. 그렇습니다. 불리하니까 <웃음> 줄가요 점수를 좀? 3점? 3점? 마지막 3번째로 5점 문제? 받아도? 화장실은 치명. 좀 상하실 아. 것 같은데 아스에게 <웃음> <웃음> 아 모르도가 알려준 와이파이 비밀번호는? 어, 어떻게 발라발라 어? 네? 도로아이요발라니다네 최종 꼬지 역시나 입니다네고개째 아 당첨입니다 네버또 가져오세요 아이언맨일편에서 아, 아, 너무... 살아돌아온 o 니스타 i t t 면안 돼요? 기자회견을 하하전치치즈버를먹습습다어어브브랜일일요1번오 l i t t 번번버킹킹번번맥도드드번키 e 이푸 t of a little bit of a 정답은요? 버거킹이죠 버거킹? 맥도날드 선택하셨고요 어? 어? 버거킹이죠 l e 님 맞아요? 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버거 i t t l e bit of a l i t t l 서영 PD가 진짜 나무 위키를 빠르게 샀네요. <웃음> 최후의 우리 마블 덕력 테스트 우승자는 서영 PD입니다. 이야! 엄마 1등 했어. 아, 자, 뭐 압도적인 꼴찌, 네, 우리 인형 팀장님. <웃음> <웃음> 자, 여러분들 오, 오늘 마블 덕력 테스트 어떻게 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미 들어왔어요? 오늘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네, 이상호TV는 또 내년에도 열심히 또 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아! 하나 먹어. 아 진짜 못 먹어. 아, 하나 먹어, 하나 먹어. 아 그럼 저 이거 진짜, 진짜... 이거 진짜 야 될지 모르겠는데. 먹어보겠습니다. 음. 콧물 나간 콧물 나. 아... <웃음>